안녕하십니까.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고문을 보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서는 재기중소기업 및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실패의 경험에 대한 사회적 자산구축 및 제도약 기반 마련이 목적입니다. 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에 46억원 예산을 갖고 있고요. 지원 목표는 3 3개 과제를 지원한다는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한도로서는 사업비의 75에서 80% 출연금으로서 최대 1년에 1억 5천을 지원해 드리는 과제입니다. 민간부담금은 20에서 25% 부담이며 민간부담금의 부담, 50% 이상은 현금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 자격으로서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어, 다음 몇 가지 사항이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안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매년 2월, 4월, 5월 공고 및 접수를 받습니다. 선정평가 및 절차 또한 다음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어, 사업에 대한 재기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어, 기존 사업장이 어, 폐업된 사실도 확인을 해 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 쪽에 어, 집중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 제도전 기술사업이라 하지만 국가 R&D 과제는 기획 단계부터 신제품 만드는 단계까지의 아, 기술개발 인력의 인건비 또는 기자재 장비 원부자재 구입비 그 다음에 일부 마케팅, 크로즈션 비행이 들어갑니다. 단순 유통이거나 단순 서비스 아, 아이템일 경우에 아, 심사에서 어,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술 내용이 집약되게 아, 표출 대회 된다고 봅니다. 아, 또한 사업전환 R&D는 그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입니다. 아, 승인 신청 요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전환대상 업종이 최근 결손 용도 매출액 기준 30% 이상 인 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도전과 사업전환 R&D 두 과제로 구분이 됩니다. 아, 자세한 어떤 그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 다음 안내에 대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도전 기술개발사업의 개요와 지원규모, 신청자격, 사업내용. 추진 절차, FAQ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제도전 기술 개발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우리 정부는 제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전 걸림돌 제거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최근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패기업인의 재기지원이 화두가 되면서 재기 중소기업의 축적된 경영, 기술 등에 대한 노하우 및 인프라 활용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창업 기업의 기술 개발을 통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실패 경험에 자산화를 통한 재기성공률 제고 및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R&D 성과 향상을 위해 제도전 기술개발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전 기술개발 사업은 재기 중소기업인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 및 고용 창출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자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제도전 기술개발 사업의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정부출연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며 민간 부담금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합니다. 제도전 기술개발 사업은 재창업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기술료는 면제 됩니다. 제도전 기술개발 사업의 제도전 R&D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전 과제 예비 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사업 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 두 번째, 사업 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 세 번째,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으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으로 위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최종인가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 신청기업은 다음에 기본 자금요건, 다섯 항목 또한 만족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전 기술개발사업의 사업전환 R&D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전환과제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승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요건은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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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둘째, 부도, 휴폐업 및 채무 불이행, 자본 전액 잠식 기업인 경우. 셋째,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과제인 경우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넷째,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및 정상 환수금이 미납되었거나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와 같이 의무 사항이 불이행된 경우에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되며 사업별 신청 자격 위배, 기본 목적, 개발 특성, 공고 내용 부적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도전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도전 기술 개발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 경영 노하우 등을 보유한 실패 기업인에게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 및 고용 창출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대면 평가 전 기술 개발 역량 향상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R&D 과제 기획을 지원하고 지원 과제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창의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제품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2018년도에는 4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3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제도전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전 기술개발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서면 평가, 현장 조사, 과제 기획 및 사전 교육, 대면 평가, 지원 과제 선정,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전문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고 과제기획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과제기획기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사업을 하다 보면 은 한두 번의 부침 또는 실패, 기타 등등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 제도전 사업에 대한 지원도 어, 이렇게 하여 드리고 있으니까 기술개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 대표자께서는 어 신청하셔서 어 1억 5천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